피처리네 신동아 피시방. 아 주리 다 알아들어요? 네 알아들어요. 아, 네. 아, 아. 괜찮을까요? 네. 아 괜찮아, 대접부 될까요? 네 아, 완벽해요. 완벽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아까 혼잣말로 네. 어 일본어 진짜 잘하신다. <웃음> 진짜 일본어 잘한다. 아, 일본어 잘하네. 아, 일본어. 네. 일본어. 아, <웃음> 자, 앞에 잠깐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우리 애들 네, 다시 네. 일어나서 네. 이거 야너 뭐야 이거 야너 뭐야 이씨어 뭐야 아, 뭐야 언제 갔어 안녕하세요. 뭐야 어, 뭐야 야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제가 부산에 살아가지고 어너 부산 살아? 네 알바 그럼 부산으로 빨리 돌아가 부산 <웃음> 아 부산에서 온 거야 야 근데 너무 힘들겠다 아 너무 힘들겠아프면 힘들게 오지 <웃음> <뭐지>, 뭐, 뭐. <웃음> 아니 빨리 인사해 여기 로켓펀치 로켓펀치 아, 아. 로켓펀치 자 우리 봉상이에요 아네 인사 인사 어, 안녕하세요 박수를 어? 아, 야, 아, 이게 잘. 아, 네. 야, 아이돌이랑 아수안라는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오, 야, 와, 와. 우와. 자 저랑도 악 한번 부탁해요 자. 자. <웃음> 야, 오지 마, <웃음> 야 자, 근데. 로, 로... 아, 음, 야, 안 올리기, 네. 이건 뭐야? 아기 아니야, 아, 아기? 오늘 좀 치워가지고. 아, <웃음> 야, 너 혼자. <웃음> 야, 어, 치워. 너 치우. 너 치우 입고 왔어. <웃음> 어? 연희님이시죠? 네, 네. 이런 목표로. 미리 조사를 해왔죠, 내가. 아. 우리도 바지목표 아니, 바지가 다긴 바지신데. 진짜 으신것 같아서 이거를 준비한 야아 대박! 우와! 야, 뭐냐? 감사합니다! 야왜난안 챙겨줘? <웃음> 야! 나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 임스! 나! 나 자주 입는 치마 갖고 와봐! 나 자주 입는 치마 갖고 와봐! 나도 챙겨줘! 생나니까자 그리고 여러분 이 듀오백 의자 앉으면서 오! 너무 좋아요! 자한 마디씩 자! 자 수연이부터 한번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대박! 오, 아 어, 잘한다. 연희 가자, 연희 수연이 잘한다. <웃음>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웃음> 아 자, 주연 일본에서도, 주, 일본에서도 주, 보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주, 완전 주, 좋은 느낌으로 듀엣해. 아니 이게 완전 좋아 이렇게. 다섯, 넷, 원. 제고! 제고! 어나 나도 나도 일본에서 수준이 참 좋으니까 이렇게 하, 이렇게 할줄 아. 잊지 안 잊지 안 자, 그러면 아 저희가 사실 올 때마다 하는 게 있죠. 아 일단은 로켓펀치를 응. 한번 검색해봐야지, 우리가. 자, 로켓펀치 아 한번 검색해볼게요, 아 로켓펀치. 근데 팀 이름이 왜 로켓펀치야? 너네 그 사진 중요이 형인가? 아, 아 네네. 네, 중요이 네. 형이 네. 너네한테 편, 펀치를 한 방씩 날리는 네. 거지왜 왜 로켓펀치지? <웃음> 저희가 지루한 일상에 날리는 신선한 한 방의 펀치. 나는게 저희의 그룹 영요아 의미부여가 음. 엄청 네 어마어마하죠 어? 잠깐만 연희 생일 얼마 안 남았구나? <웃음> 아 맞아요 <웃음>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네? 네 축하해 감사나니다 어딨지? 뭐그 생일빵 한 번씩 그렇지. <웃음> 로켓펀치니까 네. 생일빵으로 오. 어 로켓펀치 제대로 야 아니 잠깐만 그러면 어? 야 봉상아 네? 잠깐만, 음. 러블리즈랑 같은 음. 회사지? 네 맞아요 네. 아 봉상이가 아. 음. 러블리즈 가왔을때 완전 빠졌었거든 러블리즈한테 아 러블리즈 누구 최애 케어지 너? 지수님 아, 아 지수 아, 수와 지수. 아니 그러면 너 지금 로켓펀치 봤잖아 러블리즈 로켓펀치 솔직히 지금요 어 당연히 로켓펀치죠 아너 아아 <웃음> 방송쟁이 다 됐다 야 <웃음> <웃음> 방송쟁이 다 됐다 야저 너가 <웃음> 너 스물다섯 살이지? 네? 스물다섯 살이지? 나저 네. 스물... 두 살이요. 지랄하고 있는 지랄하고 <웃음> 있네. 군대 인연 빼고 만으로 하면... <웃음> <아유>. 에이, 진짜. <웃음> 빈밤붐은 왜 제목이 약간 분명히 지어준 건가? 빈밤붐... 빈바... <웃음> 야, 1800명이나 봤어? 우와, 1800만... <웃음> 아, 1800명이나 1800, 봤어? 야, 빈밤붐 장난 아니다. 빈밤붐 한번 보자. 어? 이 친구는? 다연이에요 예쁘죠 네, 그렇죠? 저희 막내 어, 그 막둥 연희가 생각보다 되게 성숙한 멤버들을 가지고 거예요? 잠깐만 왜 없지? 애들 없.. 애들 없지 <웃음> 아! 찝찝다 지금, <웃음> 지금 지금 <웃음> 지금 계속 나오 있어요 연희 어 다연이었고 자 하나씩 스탑해봐요 <웃음> 자 소이예요 아, 소이예요 소이 네. 없는 소이예요 연희 어? <웃음> 어? 좀 다여지여이어어어 아아 어? 어, 머리 먹고 아, 가지고 좀 다, 느낌이 다른데 어, 머리 방금, 그런 거서 것도... 머어어 너무... 아, 어? 어? 방금 친구는 유, 방금... 윤경이라고 윤경이 네. 이 친구는 다현이 이 친구 이어오 년생이야 네네 약간 너 약간 너왜 네. <웃음> 받았겠다. 15살 때는 완전 애기였거든 그치 이미지가 음. 어, 근데 어, 근데, 진짜 근데 너, 너네 이렇게 지금 성숙해 보이는 친구들이 나중에 80살 90살 되면 완전 동화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음. 아, 80, 90은 좀 너무 심해 할머니 어. <웃음>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노안이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 친구 키 크지? 네, 아, 네. 아, 아, 저랑 비슷한거죠 161? 어, 어 그래? 팀에서 두번째네 어, 근데, 어. 근데 키 엄청 커 보인다 어? 어? 소희 아, 소희 네 주리한테. 주리. 아, 네. 네. 어 주리. 아 주리가 제일 똑같다. 어, 똑같다. 아니야. 어. <웃음> 저희도 <안> 똑같다고 할수어요어 <웃음> 수윤이. 어, 네, 어, 어 이렇게 보니까 주연이. 어 잉크를 아, 또 수윤이 되게 어 주리. 네, 되게 무용했을 것 같지. 아, 예전에 발레. 맞지. 발레? 아 발레? 연이야? 아니야. 어, 아니, 아, 아, 연야 둘이 닮았던 <웃음> 소리 많이 듣지? 네. 아 조금 들었어. 아, 음. 수, 어. 보니까 모델분 수윤이가. 노래 많이 하지. 네, 어, 네, 맞아요. 아, 네. 그렇더라고. 메 보컬. 어, 여기가 막내? 네. 네 어, 이 친구 다현이야? 네. 네. 네. 다현이는 네. 조금 혼혈처럼 생겼다. 아, 네. 네. 예뻐, 아, 진짜 네. 예뻐요. 이 친구 다현이. 네. 네. 지금 현재 아이돌 가수 중에 제일 네. 어릴 걸? 네, 맞아. 네, 맞아. 최연소, 맞전 네. 최연소. 어? 조였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잠깐해. 내 일찍. 어, <웃음> 너 눈을 왜 그렇게 써? <웃음> 너 눈을 왜 그렇게 뜨? 연하, 연하. 나한테 침뱉었지. 잠깐, 나한테 침뱉었지. 왜안 돼요? 저희는. 오, <웃음> 어, 나 옷이 바뀐 줄 알았어. 아, 너가 <웃음> 되, 굉장히 자면서 뮤비를 찍었구나. 처음 보면 안 보여. 일시정지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웃음> 와 느낌 있어 와, 춤을 잘 추네 아빈 반복 아, 이거 너무 좋아 인도네시아 있어 어 줄이 네맘땀 피가의 한 분은 목소리가 나 지금 뜨어와 많이 설레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저 대화하는데 지금 진동 느끼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하지 마 진동 느끼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하지 마어어또 졸려 셨지 일어나 일어나 뭐 연희가 운동했었을 것.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어. 무슨 운동? 저희가 다 내가? 운동 이런 거 했었어요. 네. <웃음> 아 멤버들이. 네. 아 그, 근데 내가 너무 시비를. 어, 거, 부, 부, 부, 부, <웃음> 아 그럼 아니 아니. 수현이 맞혀보자. 뭐였어? 우리가 맞춰보자. 앉아볼게. 뭐 <웃음> 키가 크니까 아, 농구. 언니, 그럴 언니 말고. <웃음> 아, 그럴 수 아, 배구 배구. 배구. 배 근데 있... 나는 무용을 했을 거같으니까 아까 어. 발레를 했었대 원래. 육상. 육상? 어잘 어울리네. 뛰 박질 이거? 어나 그것도 하고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우와! 여기 여기 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안으면 아, 그 어, <간상 ideas> <근데> 뭐지 이 <웃음> 너무 이 왜냐면 이 높이뛰기 전문가들은 이렇게 뛰잖아 이렇게 그렇지 네 그러면 뛰기 전까지 그 포즈를 한번 보여줘 어, 어, 뛰기 전까지 야 의자 안전해 <취> 아, 아. 손 들고. 어, 그렇지 선들고 아신선수 가라 아니야 자오오오 오 어, 어. 이렇게 어 느낌 있네 와. 어 느낌 있네 근데 왜 접었어요 가수 하고 싶어서요. 아왜 아 무대에서 뛰면 되잖아 <웃음> 아니 근데 이 높이 빈방봉 빈방 다른 친구들 어떤 운동했는지 맞춰보세 연희가 아나 아는데 내가 연희는 연이... 왠지 포켓볼 이런 거잘 어울릴 것 같아 포켓볼 어, 당구 뭐 이런 거잘 아닌데 그 뭐지? 그런 거 아니었나? 스케이트 이런 거 아니었나? 어? 어? 스케이트? 어? 맞아요 쇼트 트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출발하는 거 한번 보지 숏트. 이거, 숏트. 이거, 이거. <웃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웃음> 네, 네, 네. <웃음> 이렇게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숙여서 이거 얼차례 아니야? <웃음> 이렇게 <웃음> 진짜, 자 진짜 자, 여기서 <웃음> 이렇게 한다고? <웃음> 이렇게 앉으세요? <안>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형, <웃음> 어, 형, 형 죄송해요.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그래요? 희철 씨 여기 화장실 <웃음> 아닙니다. 이게 팔을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시작보다 형, 두드러... 그냥 어. 어 밀고 나가 네. 이렇게. 아,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처음 맞아+ 맞아+ 맞아+ 맞 네. 아 이게, 아우아는생각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줄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거 맞아+ 네. 그 맞아+ 맞아+ 맞아+ 때 이거.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오, 오, 오! 맞아+ 맞아+ 어, 아니, 하고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맞어 맞아+ 맞 뒤에서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 <목소리도> 일본에서 대권도가 어. 네? 아니라 뭔가 일본 고? 가, 가라데 라데 했었어요 어. 가라데 우와 그거는 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뭔가 이렇게 하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때려오세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이 신발 뾰족한 부분이 여기를 팡 찍어. 아프 정신 차리게. 오늘 오늘 지각해서 그냥 벌칙으로. 벌칙. 그냥 가. 어, 괜찮아. 팡. 아. 정신 네형동방 To be brilliant.